저희 집 싱크대 쪽에 벽은 벽타일로 시공을 마쳤고 이제 식탁이 놓여질 이 자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목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나무가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재단을 해서 시공을 했느냐 절대 아니죠 너무나도 간단하게 블록 기어기만할수 있으면 누구나 시공을 할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 하하하에 너무 쉬운 DIY 시공으로 요렇게 루바 원목 벽 시공을 완성을 했는데요. 이 제품은 이웃은 화이버 우드라는 제품 중에 그 라인에서 밸런스라는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뭐 화이트, 골드, 티크, 다크, 티크 요렇게 4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화이트 색상을 선택을 했고요한 장의 폭은 용만하고 길이는 3m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한 장에 그런데 그 3m까지 나오는 걸 집에서 자르는게 아니에요 내가 시공을 하기 전에 화이버 오드에다가 저희 집 시공할 위치는 이곳이고요 이곳의 사이즈는 얼마입니다 하면서 재서 보내드리면 화이버 오드 측에서 재단을 다 해서 집까지 배송을 해주세요. 그러면 시공하는 사람은 그냥 얘를 만약에 벽면이 시멘트라고 한다면 실리콘을 쏘고 붙이고 실리콘 붙인 다음에 글루건 조금 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시공 하면 끝이고요. 뒷면에 합판이 되어져 있다 하면 더 쉬워요. 탁카로 탕탕탕 쏴서 붙이고 탕탕탕 그이고 탕탕탕 붙이면 이렇게 시공이 완성이 되는데 요거가 저희 집이 한 4m가 조금 안 돼요 이렇게 한 3m에서 4m 정도 아트월이라든지 포인트 벽을 만드시면 한 50만원 정도의 자재비가 들죠 시공비는 아예 안 들기 때문에 보통 아트월 만들면 자재값만그 정도 가격 생각하시고 또 시공비가 플러스 돼서 꽤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들여야 포인트 벽을 만들던, 아토호를 만들던 하는데 50만원 내외로 이렇게 친환경 제품으로 벽을 만드실 수 있어요 타카라든지 실리콘 같은 게 집에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저희 집에는 타카도 없고요 실리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 같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시공 후에 다시 제품을 돌려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뭐 시공에 대한 어려움도 없고 또 부자재가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한번 시공인데 사야하나 하는 걱정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DIY 셀프 시공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냄새가 안 나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자재 냄새가 하나도 안 나서 되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요 목재 섬유라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뭐 기존에는 얘를 톱밥이라든지 목재 폐기물로 만드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데 이오드 제품은 적도에서 자라는 그 나무의 순수 천연 목재 섬유하고 고분자 FSC를 사용해서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고분자 FSC가 있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기도 어렵고요. 또 보시다시피 방수라든지 방습이 가능해요. 단단하게까지 해서 내장재나 외장재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호텔이라든지 뭐좀 로비, 로비라든지 빌딩의 로비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아트월이라든지 이런 상업시설이라든지 하는데 보면 고급스럽게 연출이 된 곳은 바로 이 화이버 우드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공 방법을 보시면 엄청 엄청 간단해요 저희도 이 벽을 하는데 1시간 조금 넘게 시공을 했거든요 다만 시공을 하실 때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선이 있는 부분은 통이나 칼로 살짝 기스를 내서 톡 쳐가지고 네모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 충분히 셀프가 가능하거든요. 시면저 윗부분에 몰딩을쭉 댔고요. 아랫부분을 보시면요. 여기가 바닥 부분인데요. 바닥 부분은 바로 그냥 시공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반투명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고요. 한쪽은 기역자 몰딩으로 기역자 몰딩으로 마감을 했어요. 기역자 몰딩과 일자 몰딩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기역자 몰딩이에요. 기역자 몰딩이어서 요렇게 위에다가 몰딩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요렇게 옆으로 몰딩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일자 몰딩은 위가 조금 나오면 요렇게 해서 막아서 몰딩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옆면은 조금 나오면 요렇게 몰딩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랫부분은 요렇게 몰딩 처리 할수 있고 옆에를 요렇게 몰딩 처리를 해서 이게 다 잘려요 몰딩이 너무 길면 이 몰딩을 잘라서 사이즈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아까 기억장 몰딩도 충분히 길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모든게 다 DIY로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몰딩 처리까지 끝난 저희 집 주방 벽이에요 요즘 가구를 사시려고 가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식탁이라든지 침대라든지 뭐 수납장 같은 부분을 보면 그벽 뒤에 이렇게 화이버 모드 데코가 된 벽들을 보실 수 있어요 가구 뒤에 그냥 일반적인 민자 가구 뒤에 올록볼록 입체감이 있는 벽을 갖다 댔을 때확 살아나는 그 가구의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저도 지금 이게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고급스러워요. 앞면에서 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얘를 옆면으로 돌리면 앞면에서 보는 벽의 모습과 옆면에서 보는 벽의 모습이 느낌이 또 달라요. 빛을 받았을 때또 다르고. 저는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 띄우는 게 너무너무 쉽고 시공도 빨리 끝나고 인건비도 안 들고 일단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곧 페인트 도장이라든지 도배 도배하는 것처럼 인테리어 마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시공이 쉽다는 점에서 일단 인건비 안 드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해놓고 났을 때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볼륨감이 살아있어서 집안의 분위기를 하! 우와! 입체적이라고 다할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마감재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해놨을 때 되게 포근하고 원목의 느낌이라서 뭔가 자연친화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들고요 웬만한 가구들 뒤에는 요즘 다 이렇게 시공을 해서 카탈로그를, 카탈로그를 찍으시더라고요 가구 카탈로그를 찍을 때 그래서 아 이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요즘 추세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시공을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 제품 정말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후드 화이버우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 영상 하단에도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클릭으로 한번 보시면 더 많은 제품, 되게 제품 라인 분이, 제품군이 되게 많아요. 두께도 다 다르고, 음, 색깔도 다 다르니까 실제로 홈페이지 가서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